잘 잤어? 안녕? 다음에 또만나자 안녕? 친구들 잘 잤어요? <웃음> <문이 웃음> 안녕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얼굴 받치고 먹는 거야? 형, <웃음> <방테리? 웃음> 테리? 태리한 손으로 얼굴 받치고 먹는다? <웃음> 나 그런데 <웃음> 투명 주스는 어떻게 만들라? 투명 주스? 응. 엄마가 안 만들어서 모르겠는데? 엄마 나 주스 줘어 아, 알았어 나는 주나 물질 쓸 왜? 닦아. 아니야 그냥 수건 한다고 하지 물티슈로 닦은 거 아니야? 아? 어? 물티슈로 얼굴 닦으면 안돼수건이응 수건 엄마 갖다 줄게 안돼 안돼 너무 엄마 먼저 찌른다. 응. 찔렀어. 응, 너, 너 하나 찔러봐 티리. 난... 높이 할 거야. 어. 피다 <웃음> <높이. 높은가>. 어. <웃음> <빵>! <웃음> 안 놀래네. 과연 누가 벌칙을 받을 것인가 음 아닌데? 이렇게 남았는데? 아또 남았어? 찔러볼까? 어안 나와! 뭐야 잘못했나? 이제 다시 다시 해야 돼 이거를 세게 찔러야 돼 세게 안 찔러서 안 튀어나왔던 거네 열쿡 누르고 음 봐봐 <웃음> 어 됐어 이제 헤리안 타야 헤리도 꼭. 꼭 했어? 어, 우와. 뭐여요 여자. 뭐여요나 응. 응. 만다. 응. 우 응. 테리랑 친구 로디네. 로봇 똑같고. <웃음> 그러네. 우리 테리 친구 로디네. 삐리삐리빕삐리삐리빕삐리 d 리 y 과연 잘해. 과연 세게 위로 아니. 아 y Biddy, b i 아니 y b i 아, 아 그런게 아, 응. ت... 어 d d y b 어 d d 어 Biddy, b i d d 아 b i d d 기 고기. 응. 기아기세개해야고세개 해야지. 꽉. 기 이요. 응. 기리기 고기. 고기. 고 엄마 기 고기. 고기. 고기. 고기. 고기. 고 어?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뭔지 알아? 깎아먹는 거잖아 깎아 당첨됐어 깎아 당첨 깎아 당첨 엄마가 깎아 아니 엄마가 깎아준다고 아니 깎아준다니까 깎아 당첨 깎아 깎아줄게 왜왜왜 안걸리고 싶었어? 어? 안 걸리고 싶었어? 그럼 어, 내가 걸리겠지. 지금 내가 걸릴게. 아니, 아니. 이거야, 어. 이거. 야, 야, 야, 야, 야. 어, 당첨된 거야, 이거. 내가. 내가 응, 당첨된 내가 거야. 내가내 <웃음> 아, 알았어, 새 거로 갖다 줄게. <웃음> 축하합니다. 어. 네? <웃음> 다시 할까? 재밌지? 아, 재밌지. 응, 응. 또할 거야? 아니, 타야 응. 응. 이거, 너은거 아니야? 응. 이거, 이거 아파도 있어. 응, 조심해야 돼. 조심해야 돼. 이거, 이거, 가짜 칼로. 응. 가짜 있다. 어? 아, 좀 있었어? 그거 던져줘야겠다. 어차피 하나 모자라더라. 어. 와우 <웃음> 언니한테 동물 소리 듣고 싶은 거 있어? 응어 싫어. 어? 싫어? 엄마는 듣고 싶은 거 있어 어? 엄마는 듣고 싶은 게는네 그게 뭐냐면 거북이 소리 <웃음> <응>. 가볼까? 가볼까? 땡글 <웃음> <웃음> 쓰면 안할 거야 <웃음> <웃음> 어, 이누아씨 <아직> 전화 온다 아아 <웃음> 나 아직 입었거든? 하필필필필 응. 여기 하나씩 여기다 옳지 응. 이거 엄청 매운 것 같아 하나, 엄마 하나 먼저 먹어볼게 안 매워? 어때? 음, 맛있어 맛있어? 안 넣는데? 좀 느끼고 말해야지 맛을 본 다음에 꼬마 보르이지만애매는 가지. 꼬마돼요 밥, 안 이번에 뭐예요? 지금 뭐 들어갔는데, 이번에. 꼬마보지 사람아. 한 번만이다. 응. 먹으면 안 돼, 아직. 먹어도 될까? 먹어. 어, <웃음> 그거 먹어. 그거는. 그거 먹어. 떨어진 거. 저기요. 한만만. 두 <웃음> 번이잖아요. 세 번이잖아. 한만만. 번만. 한만만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죠. 한만만. <웃음> 한만만. <번만. 웃음> 어, 아 먹이 안 돼. 아예 지자 부지... 아. 저기요. 이건 뭐예요? 네? 이건 또 한만만이에요? 한만. <웃음> 한만만. 꼬잉꼬잉도안 하시면서 어떻게 한 번이라고? I'll <웃음> 먹어 아니, 먹어. 뭐안안돼안 돼. 안 돼. 안 돼. 먹어야 안 돼. 왜영어영 시작하면 봐야 돼? 어. 난 무조건 영어시작면 봐야 돼 먹어야 돼. <웃음> 아. 무조건, 해? 무조건! 무조건! 무조건! 무조건무조건이야! 해봐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제! 먹어! 이제 먹어! <웃음> 과자 파티 시작! 음. 맛있어? 응 음. 집이 무너진다 어? 집이 점점 무너진다 내가 먹어서? 응 음. 아니 이거 하나 먹어 어 이거 먹어 안 몰라 딸기가 그럼 삐지지 응 언니 딸기 먹잖아 나나응응응응으 아기 음. 맛있다 아기 아니면 뭔데? 음, 테리야 테리야? 어, 테리, 어 언니, 언니야? 언니야 테리야 아기잖아 테리야 응해봐음나 아기 아니야 아긴데뭐너 아기야 응 음, 나네 음, 테리는 어린이지? 응. 아민이 d i s